우리가 조금 모범생 같지 않아? 빨리 오고? 그지. 아무데나 앉아도 되는 거지? 아 거기는 안 돼요. 거기는 늦게 오시는 분들 벌세면 래요왜 끝으로 가세요? 여기는 누구야? 빨러 오세요. <웃음> 이 자리를 다다 다 거부하시더라고요. <웃음> 뭐앞장이라도 <앞정이랑 같이> 놔뒀나? <웃음> 안녕하세요.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법안을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국민입법 프로젝트 국회의원 시키신 분. 오늘의 진행을 맡은 남양주병국회의원 개혁요정 김용민입니다. <웃음> 개혁 뭐 요정? 아, 그다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훅 지나가게. <웃음> 제 딸은 요즘에 요정을 무서워해요. 어아 그저 그냥 자다가 요정이 왔어 이러면서 깨가지고 애가 막 울고 아 그래서. 개혁 요정을 먼저 봤구나. 아, 아이, 누가 붙였어요 그거? 그거 저기 와계신 분이 네, 어디 그러세요? 가셨지? 어디 갔어요? 네, 붙여주셨습니다. 아 저기 있어. 저... 보자진들도 어. 주의하셔야 돼요. 의원한테 있는 장점을 조금 부각시키는 건 좋지만. 다들 잘 지내셨죠? 아이 어색한 건 어떡해 아, 진짜 <웃음> 네 일단 오늘 함께 하신 의원님들 인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자기소개 자 각자 해주시죠 네해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렇 답니까? 네. 네. 저는 박현희입니다네 지난주에 자연스럽게 사회를 잘 봤던 이재정입니다 너무 잘 <웃음> 네, 홍정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옆에 빈자리가 있습니다 아직 안 오신 의원님들이 계신데 다른 일정 때문에 특이하게 늦게 오신다고 했습니다. 늦게 오시는 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 아이디어를 제안하신 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만나고 오셨죠? 네. 네네. 네, 네. 직접 만나고 오신 분도 있고 코로나 사전 고려해서 간접적으로 만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달한 얘기들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안해주신 법안의 취지 그리고 사연들을 직접 들으면서 아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선 박주민 의원부터 제안자 만나고 오셨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네, 두 분이나 만나셨다고요 제가 그때 법안 두 개를 선택해서 네. 두 권의 영상을 보시게 될 겁니다 어... 네. 똑같은 시간 할인 시간 아마 주신가요? 똑같이 할 거고 빠르게 돌려주세요 어, 바로, 바로, 바로. <웃음> <이렇게>. <웃음> 아 근데 직접 만나고 오셨습니까? 두 분은 제가 직접 만났고요. 네. 아, 다른 한 분은 줌을 통해서. 욕심쟁이. 예, 진짜 그렇네요. 저는 아... 욕심쟁인가? 우후후. <웃음> 자, 일단 그러면 <웃음>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네. 저는 지금 이태원. 진짜 오랜만에 가는데요. 이태원에 가서 국회의원 시키신 분 관련해서 저희 의원실에 의견을 주신 분 만나러 갑니다. 그 양육비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국가가 좀 대지급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국가가 관련돼서 오히려 좀 징수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주신 분을 만나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듣고 어그 의견까지 좀 반영해서 어 법으로 어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저를 보는 것도 괴로워요 그건 맞아요 저도요 진짜 막잘식을 하네 아니 어디예요 여기는? 서울이에요? 여기 저기 용산 용산? 아 용산 아닌데? <웃음> 이태원 이태원 저기? 응? 이태원 많이 가보셨어요? 용산 아니고 이태원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웃음> 제가 이태원에서 노는 걸 좋아했었습니다 아 국회의원 되기 전엔 목중하시러 자주 가셨습니다 그러시구나 클럽도 가셨고요 클럽은 입장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웃음> 가기 쉽지 않죠. 만 47세? 저기 혹시, 저기 혹시... 혹시... 어머나. 국회의원 시키신 분 맞으세요? 어이구, 아 예. 어머, 너무 반가워요. 직장 나오실줄 예. 몰랐어요. 가시죠? <웃음> 예. 어 배경이 참 예쁘네요. 아기자기하고. 이름은 박향숙이고요. 저는 그 아이디 보고는 굉장히 죄송합니다. 안간줄 <웃음> 알았어요? 연배가 젊으시더고아 그래요? <웃음> 어떻게 국회의원 시키신 분 아시고 참여하실게됐었 됐어요? 유튜브 진보진영 채널에 의원님들 일 열심히 하시려고 이런 <웃음> 안건 했을 때 <웃음> 아, 아, 아, 아. 빨리 의견 있으면 제출하라 그래가지고 올리게 된 거예요. 음. 그래서 영상을 제작해서 할 실력까지는 안 되고 그래서 글로 와. 먼저 올리게 됐습니다. 네. 우리 이모님뻘 되시는데 어 이런 소통에 적극적이고 함께하실 수 있다는 게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치에 관심이 많으시고 민주당을 적극 지지하시는데 그 때마침 제안을 보고. 본인이 평상시에 경험도 직접 하셨고 느끼셨던 문제가 있어서 제안을 하시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보기 전에 이거 무슨 법과 관련된 거죠? 어떤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양육비 거죠? 지급에 관련된 건데 지급. 저분이 이제 양육비를 이제 받아야 되는 입장이셨는데 아... 남편을 상대로 소송까지서 해 이겨도 네. 남편이 또 회사를 옮긴다거나 주소를 옮기면 또막 해야 되고 뭐별 소용이 없어서. 좀 나라가 좀 적극적으로 책임져 줬으면 좋겠다, 이런 그 말씀을 주셨어요. 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었어도, 안 주면은 매번 어떻게 따라다니면서 달라고 할 수도 없는 맞아요. 거고, 이제 그런 걸 제가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음. 양육비도 그렇고, 위자료도 그렇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때 제가 든 생각이 국가가 세금식으로 이렇게 그를 거둬들인다면 음.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는 사람이 국가의 세금을 어떻게 떼먹을 수가 없잖아요 음. 그런 제도를 하,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그때부터 쭉 했었어요 했는데 피해자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힘없는 피해자들은 음.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개선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음.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법을 만들어보는데 아, 제대로 통과되고 그래야 되는데 역사 동 들어간 현관이? 오늘 다녀오신 거예요? 아 오늘은 아니고요 지난주에 복장이 아, 아니. 똑같으셔가지고 아니요 <웃음> 0 1 100평 출입물들? 출입물들? <웃음> 우리 원래 국회의원 시키신 분 이거 하려고 했는데 <목소리> 어? 어?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니 덧, 댁까지 네. 찾아가신 거예요? 어, 어, 일반 집에 어, 진짜 집에 배달이네 오, 이거는 다 들려고만 아, 하는 굉장히 깔끔하고잘 정리가 있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연배가 어떻게 되세요? 어 저는 저는 80년생입니다 흰머리가 좀 네, 있으셔가지고, 우 아... <웃음> 비슷한 연배라고 생각했는데 젊으시네요. <웃음> 이 아이디어를 주신 이유가 비슷한 경험이 있으셔서. 네, 제가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저부터가 양육비 지급. 양육비의 네,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음. 예, 양육비 지급을 성실하게 지금 이행하고 있는데 이걸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바가 있어서 음. 우선은 어 아이디어로 네, 내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용과 관련해서 양육비 지급에 대한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는 뭐 법률 개정안이 나와서 양육비를 제대로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상을 공개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운전면허를 정지시킨다거나 아니면 출국금지를 시키는 등의 그런 법률들이 나와서 뭐 앞으로 제도가 많이 개선될 것 같은데요 음. 어 양육비를 잘 성실하게 굉장히 잘 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법률 개정안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음. 그럼 양육비를 강제하는 방식도 있지만 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정책적으로 필요하지 않나는 제안을 하셨나 본데요 저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저분이 광고에서 다니시는데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넛지라고 하냐 약간 넛지 같은 개념으로 약간 그런 인센티브를 주면 은 좀더 많은 사람들이 양육비 지급에 적극적일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당연한 의무인데 그렇게 해야 되냐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법이 강제하는 것만 능사가 아닐 때도 있고 실효성을 위해서 또 아이의 인권을 위해서 어떤 소재든 개입할 수 있다면 또 고민은 할수 있죠, 저희가. 그러네요. 근데 지금 서로 다른 방향에서 양육비를 바라보는 관점을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네요. 맞습니다. 아, 너무 좋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양육비 지급자의 경우에는 양육비 지출에 대한 증빙 제도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음. 네 그러다 보니까 양육비를 조금 더 오랜 시간 동안 조금 더 많은 금액으로 성실하게 낸 사람일수록 연말정산때가 되면 은 이미 지급된 양육비에 대한 지출 증빙을 받지 못해서 음. 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거나 또 그리고 어, 당연히 양육권이 없기 때문에 어, 인적공제도 받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음. 그래서 양육비를 많이 낸 사람일수록 어, 연말정산 때 이중으로 음, 금전적으로 음, 음. 힘들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뵙기 전에 양육비 지급을 국가가 대납하고 국가가 대납한 만큼은 이제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처럼 네. 양육비를 내지 않은 분에게 좀 징수를 하는 법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신 분이 만나볼까요? 아, 네네. 고분의 아이디어하고 지금 주신 아이디어하고 같이 이렇게 합쳐가지고 네. 양비비 지급에 대한 시스템을 좀 다시 재설계하는 그런 보건을 아, 내보도으로 하겠습니다. 아네 네. 감사합니다. 잘될 텐데. 네. <웃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안자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이렇게 딱 찾아갔을 때. 날왜 찾아왔냐 뭐 이렇게 놀라시거나 그건 아니고요 <웃음> 네. 아까 만나 뵀던 그+ 그분하고 지금 만나 뵈고 있는 저분하고는 공통적인 반응이 어 우연히 직접을좀 몰랐어요 보자진분들이 아... 오실 줄 알았어요 에, 였어요 아... 그래서 아 굉장히 괜찮구나 시, 신발을 신어 달라네 발까지 촬영되고 <웃음> 있대 항상 이러세요 우리 맨날. <웃음> 옛날에 일맥상통 방송할 때도 항상 신발 보고. 근데 말씀 주셔 감사한 게저 방금 벗을라 고했거든요 이렇게. <웃음> <웃음> 우리 선배님들이 이상하죠. 아 여기 있다. 수비쿠폰. 네. 비슷한 c 지에 제안 주신 분이 한분더 계셔서 그분하고 전화 통화했어요. 아와 아. 대단하시다. 선생님.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예 여보세요. 아예저서 님이신가요? 예 네, 맞습니다. 네아 저게 지금 한 우리 2주 전에. 촬영했고 그 뒤에 이제 배달을 네. 시작했잖아요 이주 음. 만에 저렇게 많이 활동을 하신 거예요? 음.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음. 얘기 듣는 것도 좋아해서요? 음. 아 진짜 배달 제대로 잘 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건강하십시오 네. 네. 네. 한것더 있... 한것더 있다고요? 아 약속한다고 어, 다르이아니에요두 <웃음> 개를 하면서요 <웃음> 전자아 <웃음> 아, 아, 지금까지 한계였던 거예요? 양육비다. 네, 저는 욕심쟁인가? 우수후 <웃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웃음> 맛있는 걸 많이 들고 오셨어. 먼저 간단한 회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저는 경남 김해에 살고 있고요. 초등학생 둘의, 두 아들의 아빠, 아빠입니다. 그리고 제가 락밴드를 하고 있는데, 음. 사회 정치 문제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우리 밴드 가사를 어, 요즘 뭐 친일파라든지 또뭐요 검사 문제 같은 걸로 곡을 써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또, 아, 변주단 당원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아무래도 아이 두명 키우다 보니까 과자를 많이 사주시거나 좀 하시겠네요. 그죠? 그렇죠. 예, 저도 많이 먹고요. <웃음> <웃음> 영상이 네개네 4개, 개째인데 옷 차림이 똑같아요, 제가. 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시죠? 다건 아니죠? 신신건 <웃음> 아니죠? 스티브 잡스를 제가. <웃음> 아 같은 디자인인데 다른 옷이에요? 여러 개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 개 걸려 있는. <웃음> 아 재밌다. <정도> <웃음> 여러 개 걸려, 그 똑같은 옷이. 야. 안 빨고 입은 건데 <웃음> <웃음> 그지그이 법안 제안하시게 된 배경이 그렇게 아이들한테 과자를 사주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드실 때야 이거 너무 네. 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셔서 그러신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너무 했죠. <웃음> 뜯었을 때 허탈한 느낌이 드는 게 너무 많은 가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종류들이. 네. 음, 음. 자 일단 이렇게 보시면 이쪽부터 크기 일단 뭐 널리가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좀커 보이죠. 제일 커 보이고 이쪽 제일 네. 작은데 음. 제가 실제 용량을 적어 봤습니다. 아, 준비 많이 하셨네. 네. <웃음> 보시나요 예. 예, 포장... 제 이거는 엄청 큰데 근데... 안에 네. 내용물은 42g? 예, 음... 포장은 되게 큰데 예, 음... 제가 실제 이거를 뜯어가지고 반을 저어 봤거든요 네. 실제 아... 용량은 거의 한 반? 아... 겨우 반 정도밖에 없저 음? 진짜 않습니다. 누구나 다 경험하는 아 그런 거잖아요 깜짝 놀라잖아요 네. 네. 자, 제가 이 과자를 가장 그가대 포장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과자인데요 네? 그러니까 네. 보시면 네. 이 굉장히 긴 막대 가자가 준 들어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뜯어보면요. 네. 자 이렇게 소포장된 음. 과자네 봉지가 들어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걸 제가 다 뜯어서 넣어봤더니 접각 왜있는지 모르겠는데 보이시나요? 그 그러니까 접각은 왜 있는지 모르겠고요. 특히 네. 저런 식이에요 그래서 아 뜯어서 뜯어보면 넣으면 저 정도밖에 안 돼요. 예아아 네. 네. 아 실제 가자 크기는 언뜻 보기에는 커 보여가지고 사주고는 뿌듯하긴 어, 한데 일반으로 포장 용기를 줄여도 될것 같은데요. 예, 이건 뭐, 이렇게 자원 낭비이기도 하고요. 또, 음. 이만큼은 정말 버리는 공간이거든요. 제가 이번에 제안 드린 거는, 이제, 가자 포장지에다가, 이렇게 칼로리 같은 것도 적혀 있는데, 음? 이 포장 대비, 내용물이 몇 퍼센트가 들어있는지, 그거를 적자. 음. 왜냐하면, 이제, 가자 회사들은 뭐, 질소가 들어가야지, 가자가 해손되지 않는다면서, 부서지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항변을 하거든요. 그게, 당당하다면, 가자 회사들이 당당하다면, 퍼센트를 적어도, 전혀 뭐꺼릴게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음. 그러면 은 이제 그 문제의식 중에 하나는 자원 낭비가 있을 것 같고 네. 자원은 약간 과대 포장돼 있으면 내용물이 실제로 많나 보여서 그 과자를 선택하게 되는 효과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죠 소비자 기반이죠. 이거는. 그, 소비자 기반. 음. 네. 둘 중에 어느 거에 제일 열받으세요? 소비자 기만이죠. <웃음> 일단 게, 물론 자원도 주, 중요하긴 한데 네. 일단 진짜 속은 것 같아요. 그런 기분이 느낌이죠.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음. 예. 오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또 진행되는 예.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 아이, 고생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다 만나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총... 두 분은 직접 만나셨고 한 분은 통화하시고 한 분은 영상으로 만나셨고 총네 분을 만나셨어요 아 네 욕심쟁이 아니십니까? 저희 한분딱 만나고 왔을 때두 분도 한 분은 카페에서 한분 집까지 가시고 그러니까 일부러 배려를 하실 거야. 그래서 네 건이나 영상 사실 두 건이라고 해놓은 것도 우리를 수근케 만들려고 했지. 사실 너무 거는... 네. 네. 네. 그래, 과소 포장. 과소 포장. 그래 지나치게 과소했다 진짜. <웃음> 아, 영상 과대 포 과소 포장이구나 이런. 네, 그렇죠. 네. 혼자서 지금 한 시간째 촬영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아니 근데 이제 우리 영상을 봤는데 국회의원 배달은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제안 받은 것을 입법화 시켜야 되잖아요. 그 어떤, 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지금 이제 양육비 관련돼서는 조금 작업을 해서 법제실에 좀 맡겨놓은 상태고요. 네. 과자 포장 관련돼서는 어떤 방식으로 규율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네. 약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좀 성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금방 나오겠죠, 법안은? 나오긴 나올 텐데 이제 하, 통과가 돼야 되는데. 예, 네. 입법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홍정민 의원님은 어떤 법안이었습니까? 아 제가 그 정당방위 기준을 네. 좀음아 판단 기준을 확대해야 되지 않냐 이런 아 문제의식 그래, 그래서 이분이 어려울 것 같다고 네. 얘기하셨던 그아 법안입니다 맞습니다 아, 진짜 어렵네요 예아 네. 근데 갑자기 저는 박주민 의원님 뒤에 제가 하게 돼서 지금 너무 부끄러운데 음. 제가 일정이 너무 많아서 정말 죄송하지만 혹시 국회로 와주시면 좀 시키셨는데 와 어. 지금 <웃음> 안 되냐고. 어. 아니 막 밥도 식, 식당 가서 먹기도 어. 하니까요. 예예예. 그렇죠. 예, 예. 어, 그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 너무 흔쾌히 그러니까 아. 한번 오고 싶다고 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네. 한번. <웃음> 자 그럼 영상 한번 보시죠. 네. <웃음> 안녕하세요 고양병 출신 국회의원 구태의원 홍정민입니다. 국회의원 시키신 분 프로젝트를 함께할 국민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기 에 계십니다. <웃음> <웃음> 예 안녕하세요. 북회까지 일부러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아니네큰 고생 아니었어요. 그 <웃음> 투대에 아, 네, 네, 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조금 해드릴까요? 네 저는 유튜버 심야케가란다의 네, 현장 유튜버 건본부지메니스의 디자인 김석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근데 올, 저분이 유튜버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색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재밌게 해주시지 않을까 했는데 같이 긴장을 해서 저랑 <웃음> 서로 아, 저... 상호 시너지가 막 엄청 서로 긴장하고 그렇게요? <웃음> 두분다 굉장히 어색. 네, 경직돼. 마치 제가 하회 보는 거 같네요. <웃음> 다들 잘 지내셨죠? 어색한건어떠세 아, 여... 아, 기자시라고 하니까 네. 좀더 제안을 하신 이유도 나중에 궁금해지는데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정당 방위 인정 범위가 너무 협소하고잘 네. 인정을 안 해주다 보니까 네. 그런 무지막 폭행 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편안하게 네. 하시는 게 아닌가. 네. 저도 문제의식을 느끼던 차에 네. 이런 제안을 딱 해주셔서 네. 이 음. 법안이 우리는 제일 좀 급선무다 꼭 네. 해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선정하게 됐어요 네. 뭐 어떤 점이 좀 문제가 됐다고 생각하고 제안을 하셨는지 되게 네. 궁금하네요 저는 뭐 웬만하면 쉽게 안싸운는데 졸업까지 해서 보다 못해 싸움을 하게 됐는데 네. 그 최소한의 뭐어를 해도 최소한 응징을 에도 죽이지 않는 선에서만 법을 바꾸자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경우랑 조금 예외적인 경우예요 이제 정당 방위가 이렇게 막 싸움을 막 말로 놀리거나 막 정말 그 비열한 짓을 해서 예. 유발한 경우까지 보호하는 건 아니고 예. 먼저 정말 쳐서 내가 위험을 느꼈을 때 방어하는 수준으로라도 해달라는 게 그것도 안 되고 있어요. 네 그것도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1단계로 어느 정도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정도는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방어의 정도가 좀 다르고 사적 그 복수까지도 허용하지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 스펙트럼 중에 최소한의 방어라도 허용해달라 여기까지만 일단 공간대를형성을 해보는 걸로 해보면 어떨까요? 최소한의 방어도 괜찮고요 일단 뭐 떼어내기 위해서라면 손에 잡히는 거라도 일단 허용할 수있요 저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는, 네. 더구나 이제 신체적인 네. 그 열쇠가 굉장히 네. 있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아마 구체적 타당성은 판례에서도 다 보는데, 네. 그 모든 것들을 웬만하면 네. 인정 안 해주는 태도 자체가 네. 문제인 거예요. 이형법의 21조에 이렇게 보시면, 네. 정당방위라는 네. 조항이 있어요. 네. 아 형법까지 얘기 다 보여주시고 법정 꺼내고 막 이러니까 경직될 수밖에 없죠 아, 저, <웃음> 저렇게 법까지 꺼내야 되는 거지 아니, 나름 이렇게 또 더,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어떻게 시각자를... 주... 아 시각자를 준비하기 법이에요 아, 네. <웃음> 근데 이제 <웃음> 재밌다고. 음, 눈빛은 되게 진짜 친절해 보이시네요 음. 음. 약간 법률 상담하는 거 같지 않아요아 그렇게 됐네요 <웃음> <웃음> 나름 재밌어 보이려고 애를 썼는데 더 재미가 없어졌어요 <웃음> 어떻게? 근데, 홍정민 의원님 오늘 찍으신 건 아닌가봐요? <웃음> 네 <웃음> 저... 뭐, 법안을 그래도 좀잘 통과시키려면 자료도 많이 조사하고 그리고 해당 상임위 이제 의원님들도 좀 설득하고 아니면 이제 공청회나 토론회를 한다거나 실제로 이 사례를 경험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 목소리도 좀 들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공견을 여러 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어, 쉽지 않은 프로젝트지만 우리가 또 음.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음. 법안을 하나 만들 거니까 같이 이제 힘을 모아 파이팅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네. 우리 홍정민 의원님 영상 봤는데 혹시 앞으로 입법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뭐 어떻게 아, 하실까요? 네, 저 사실 좀 어려운 실제로 어렵다고도 하셨지만 제 생각에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서 입법 조사처가 있어요 국회에는 예 그래서 거기다가 좀 맡겼죠 이렇게 좀더 자료를 할수 없냐 했더니 일단 학계와 뭐 이런 여론에서는 좀더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는데 뭐 그럼에도 말씀하신 듯이 뭐 아주 쉽진 않다라고 하셔서 해외 사례라든가 좀더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겠네요 진짜 <웃음> 오늘까지도 갑자기 <웃음> 아직 격려 좀 하고 <웃음> 할수 있다, 사실은 할수 이게 있다. 굉장히 논의는 많이 됐는데 그 논의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걸 이제 어떻게 법안에 담아내는 얘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다만 필요성이 있고, 이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면서 갈무리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지점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꼭 좋은 법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법사의 법이니까 저희가 열심히 할게요. <웃음> 아, 그렇네요. 음. 자, 오늘의 마지막 순서이네요. 우리 히어로, 이재정 의원님의 영상을 보도록 저기 하겠습니다. 아니. 그, 그 대본 읽지 말고 요정답게 좀 깜찍하게 한번 소개 좀해줘보세요 <웃음> <웃음> 저 진짜 사실은 짧거든요 아그래서뭐 네, 앞뒤로 좀 풍부하게 붙여주세요 누구세요? 자 그러면 이제 장경태 의원님 방금 일정 마치고 오셨습니다 우리 장경태 의원님 인사 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서울 동대문을 어, 국토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경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잘 네,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본론 순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이재정 의원님 영상을 볼 차례인데 이재정 의원님 어떤 법을 준비하신 거예요? 법안들의 한글화 정비법인데 그간에도 개별 의원들이 일본식 한자를 이제 한글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정비하는 법안들이 많이 발휘가 됐어요 근데 소위 말해서 국민들 보기에는 큰 고민 없이 법안에 실적만 올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이걸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어 사실은 여러 곳에 도처에 있는 어 단어들을 총괄적으로 좀 점검을 해볼수 없는지 이런 문제의식은 국회 회원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주셔서 이 기회에 저도 문제 인식을 갖고 있던 차에 좀 총괄적으로 이 문제를 점검해 보는 심지어 띄어쓰기 말씀도 주셨어요 법이라고 해서 왜 띄어쓰기에 있어서 무감에도 용인받는지 우리가 문학 같은 거 있을 때 시적 허용이라는 거 있잖아요 문법을 듣고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웃음> 이제 컷! 아니, 다시! 아니, 일단 빨리 주시죠 우리 이재정 의원님이 귀엽게 또 이걸 깜찍하게 준비하셨는데 제가 우리 시키신 분을 만날 때 우리 세종대왕님 모시고 같이 만났습니다 <웃음> 진짜?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같이 만나고 와서 이 자리에 또 함께 합석을 하셔야 돼서 아... 네, 오셨나 봅니다 어서오세요 인사하시네요 대왕님 <웃음> 어쨌든 그 법안 정비를 제안하신 분을 제가 직접 가뵙지 못하고 저희도 영상으로 만나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영상으로 만난 현장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시키신 분 이재정이 픽한 법안은 한글화 정비법입니다. 오늘 법안 제안 주신 분 만나보려고요. 지금 준비된 제 방입니다. 아니 깜짝 놀라게 아, 하세요. 근데 얼굴을 좀 떨어뜨리고 할거 네. 예쁘세요. 팔의 길이가 정해진 것도 더 떨어뜨리네요. 뭐 어땠어 저거. <웃음> 직접 만나 뵙고 싶은데 어, 온라인으로 뵐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민재정 의원입니다 아, 저의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국회의원 시키셨죠? 아, 예. 저기 제안했습니다. <웃음> 혹시 뭐 어, 짬뽕 국회의원 시켰는데 짜장면 국회의원 와서 사운하시고 그런 거 아니죠? 열심히 아, 잘할 수 있습니다. 아, 배달 잘 되는지 아, 확인을 지정적으로 아, 해봤죠. 저도 저 질문 계속 드렸어요. 아, 진짜? <웃음> 원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제가 와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찌찌뽕. 찌찌뽕. <웃음> 내가 원하는 국회의원 되게 좋아하는데. <웃음> 어, 지금 회사신가봐요. 네. 예, 예. 네. 아유, 업무에도 바쁘실텐데 또 국민으로서의 위무 잊지 않고 또 국회의원 시켜서 법안 제안해 주신 것 너무 감사드려요. 한글한. 얼마나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국민들 생각해서 이런 저기 어, 제안 많이 하시. 생기적으로, 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셔야 네, 되니까. <웃음> 이 법안 어떻게 제안 주시게 됐는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 주시겠어요? 아, 제가 2000년대 초반에 국어 연구원에 교육을 일주일짜리 갔어요. 제가 이제 업무가 업무가 주로 이제 법을 뭐 보거나 그 아니면 법령을 제가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네. 근데 보면은 이게 우리 법 찾아보면은 뭐 띄워서기도 다 틀려요. 근데 국어 문화에서 원 보니까 너무 너무 잘못 띄 것들이 많더라고요. 법률이나 법령 만드시는 분들이 국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네. 뭐 맞춤법을 너무 많이 틀리는 경우, 스펙것 같은 요 <웃음> 법도 틀리고 그래요 네. 저는 한글이 세계에서 최고 10분, 어 최고의 언어잖아요. 맞아요, 10분의 맞아요. 사장님님이 우리 사상친 치우. 인력사람 치우라고 생각하는데 거한 그 특히 그, 법에서 제대로 안 지키면 은저못 지키겠어요. 그래서 지킬 수 있도록, 쓸수 있도록 법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런 아...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아니, 이 얘기 직접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우리 아, 최종배형님 뭐 왕님 하셨습니다. 아, 대왕님 같이, 네, 같이 가셨네. 같이. 네. 직접 공부하시죠? 실제 제방딱 입구에 늘 계시는 분이십니다. 잠시 옆에 보시겠습니다. 아, 저도 평소에 그 제가 이제 법조인이기도 했고, 고시공부도 했고, 법대를 다니면서 법이 굉장히 어려웠던 처음의 느낌이 법률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심지어 뭐 한자를 터부시하겠다 뜻은 아니지만, 한자 중에서도 일본식으로 조합을 해서 만든 단어들이 법에 쫙 깔려있어서 그 아, 말을 시키시는데 너무 붙어. 시간이 아, 오래 걸렸고 너무. 내가 이럴 진데 공부하려고 하는 내가 이럴 진데 국민들은 어떨까? 그러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저희가 어, 자그마하게 소통의 기회를 마련했는데도 이렇게 기꺼이 참여해주신 국민이 저희는 더욱 위대하고 늘 부족한 저희가 다시금 국민의 위대함을 느끼게 만드는 시간이었거든요 들 어떠세요? 국회의원 시키신 분 참여하신 소감? 그 어떤 느낌이 어, 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이때도 많이 해주시 그, 키워드셔서, 꾸룡하게 많이 하시고, 하고 싶은 말도 이렇게 질질하지도 않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네. 법이라는 것이, 결 국민의 삶을, 그, 모든 국민들이, 그 편안하게, 지금, 저기, 꿈꾸게 할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 약속이고 그러니까 그런 점을 많이 생각했으면 합니다. 네, 아, 너무 값지고 훌륭한 제안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네, 값지 신... 업무 중에 다시 또그 제안 설명 주시느라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주 소통하겠습니다. 네, 저도 응원 아, 드릴게요. 화이팅입니다. 세종대왕님도 같이 응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 때리시려고 그러건 아니죠? <웃음> 화면을 때린 뻔 아니 업무 중이신데 낮에 저렇게 회의실 찾아 나와 주셨어요 아 진짜 어, 우리 장경태 의원이 아마 알았으면 진짜 아쉬워했을 텐데 이 누나가 나온 거 이렇게 짧잖아요 네. 이분은 영상 네개를 갖다 붙이셨어요 왜 때려요? 아 저번엔 법안 두개 이어서 영상을 이번 4개로 네 네, 네 개로. 다음엔 8개를 준비하시겠네요 <웃음> 다음번 <한> 기대하세요 <웃음> 지금 보니까 이재정 의원님을 시키신 분이 굉장히 마지막에 표정이 만족스러운 표정이셨어요 네. 정말 배달 잘 받으셨나 본데요? 네, 저분이 기본적으로 여기 계신 의원님들에 대한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에 대한 기대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실제 소통에도 기꺼이 나와줘서 진짜 반갑고 고맙다는 말씀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은 참여해 주신 그 에너지가 저희가 더 감사하거든요. 근데 얼마나 소통에 목마르게 만들었으면 이런 공간마저도 저희가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아야 되는지 좀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성과하게 됐습니다. 좋은 경험이었네요. 아, 그럼 이재정 의원님 어떻게 이제 법안. 만드는 계획 같은 네. 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 사실은 어 단어를 뭐 찾아서 어떤 단어로 치환을 하고 이것도 필요한 일이겠지만 뭐 띄어쓰기라든지 실제 어떤 인식과 관련해서 이 단어만큼은 교체될 필요가 있다. 우선순위도 좀 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만이 아니라 국어 전문가와도 얘기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별 의원들이 법안 개수 늘리는 방식으로 하기보다는 일괄로 할수 있는 그래서 이재정 의원 발성과가 아니더라.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을 조금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좋은 입법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세 분의 배달 영상을 보았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어, 오늘 보지 못한 네 명의 의원의 배달 영상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거봐 세명 하는데 일일분 채운 게. <웃음> 당신 때문이야. <웃음> 근데 네, 이거는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렇게 그 촬영을 했고 다음 주 목요일이라고 해서 이제 방영될 것도 지금 이제 끊어서 조금 이 촬영할 거거든요. 왜냐면 옷이 또안 바뀔 거예요 아. <웃음> 아, 미리 고백하시네요. <웃음> 죄송합니다. 제가 옷 얘기를 많이 해서 안경이라도 바꿔 쓰시고 아, 그 얘기 하신 거였어요? 그 얘기 했어요. 아, 아 예. 보라스목금토일 <웃음> 네 하여튼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영상 잘 봤고 저희가 또 입법 제대로 하겠다는 각오를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 다음 주 목요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에 안쳐 I don't know.